언론은 세상을 향하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칠해놓은 유리창의 색깔이 빨강색이면 빨강색으로 파랑색으로 칠해놓으면 파랑색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정치적 사상까지를 자기들이 칠해놓은 색깔로 보게 할수 있다는 그들의 자신감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의 오만은 그 옛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했던 성경에 나온 인류의 조상들처럼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수많은 보수계 인사들과 보수 언론에 종사하는 유명 인사들이 트위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변호사이자 작가이며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한 마크 레비는 트위터의 팔세즘에 저항하는 의미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정지시켰다면서 팔로워들에게 함께 떠나자고 했습니다 폭스뉴스의 로우 덥스 투나잇을 진행하는 덥스는 나는 어떤 미국인도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우리의 대통령을 검열할 정도로 그렇게 거만한 사람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트위터를 떠날 것을 선언했습니다 정치평론가이자 방송인인 림바오 Fox News 채널의 정치 톡쇼 The Five의 5명의 공동 진행자 중한 명인 Greg g 트 t f e l d 등 유명 언론인들도 줄지어 트위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팔러 쪽으로 옮겨가는 중으로 보입니다만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는 팔러의 계정을 차단해서 앱을 다운받을 수 없도록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팔러는 게다가 아마존의 서버 호스팅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마저 팔러의 서버 호스팅을 중지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청난 빅테크 기업들의 횡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갭이라는 SNS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갭은 그나마 서버 자체를 자체 서버를 확보하고 있어서 팔러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만 하더라도 760%나 사용자가 폭증하고 있어서 서버의 정서를 서두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트위터 자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50여 만개의 개정을 중단시킨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ilencing speech is dangerous. 언론을 침묵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It's un-American. 그것은 전혀 미국적이지 않습니다. sadly 슬프게도 this isn't a new tactic of the left. 이것은 좌익들의 새로울 것이 없는 전략입니다. 늘 해오던 전략입니다. they a v e worked to silence opposing voices for years. 그들은 수년 동안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침묵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we cannot let them silence 75 million americans. 우리는 그들이 7500만 명의 미국인들을 침묵시키도록 두고 볼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이 세상은 언론과 빅테크 기업들, 그들과 부패한 정치 정당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의 과업의 마지막 완성단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만 제거하면 마지막 활용점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메인스트림 언론과 빅테크 기업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편향된 관점을 보여주고 개인의 정치적 스탠스와 사상까지를 검열하고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가차없이 차단해버리는 언론 독재의 시대 바로 지금은 그 언론 독재가 완성되려는 상황이 아닐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개돼지로 사육당하는 대상일 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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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을 넘어도 너무나 넘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자신의 SNS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부분과 특정 업체와의 협력을 두고 협상 중이며 조만간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12일 남은 취임식까지의 기간을 못 참아서 민주당은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이 나서서 트럼프를 탄핵한다고 합니다. 이 탄핵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그가 노릴 특권을 박탈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그래서 혹시나 2024년 트럼프가 재출마할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막으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은 성공할까요? 첫째, 민주당의 과반수 이상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이 탄핵안이 상원에 도달하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1월 20일의 시간을 넘는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계산입니다. 둘째, 게다가 하원을 쉽게 통과한 탄핵안이 상원에 상정되더라도 제재구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패스트트랙에 탄핵안을 올려서 1월 20일이 조금 지난 후 대략 22일이나 23일에 상원을 만약 통과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많은 헌법학자들은 헌법상 탄핵된 대통령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은 현직 대통령이며 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20일이 지난 이후에 탄핵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이 탄핵안은 많은 정치인들과 법조인들 대다수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랜시 펠로시는 왜 이렇게 트럼프를 타내가려고 안달이 나 있을까요 첫째 남은 기간 동안 트럼프가 가진 카드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선거 액스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들을 트럼프가 어떻게 사용하고 범죄 사실들을 공개해버릴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직도 트럼프가 D&I n 보고서 등 외세 개입에 관한 국가정보기관의 확정적 증거를 갖고서 다음 어떤 행동을 개시할지 극도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특히 펠로시 자신의 개인적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의사당의 진입 상황에서 도난당한 펠로시 자신의 노트북에 어떤 중요한 범죄적 스모킹건이 들어 있어서 만약 그것이 드러나면 펠로시의 그동안의 모든 정치적 이력에 결정타를 먹일 뿐만 아니라 일신상의 구속 등 모든 가능한 상상이 그를 옥죄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펠로시 하원의장의 노트북이 도난된 사실은 언론에서도 펠로시가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펠로시의 탄핵 추진의 이면으로 추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불과 2주가 남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펠로시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이 그야말로 공황상태에서나 나올 법한 발작적 행동이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이면에 있는 선거 X,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부패한 정치 집단들과 언론계, 빅테크 기업 등 딥스테이트 세력의 연합과 공동 행동의 작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시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선거 없이 정권의 교체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정권의 교체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정권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찍는 사람이 아니라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독재 국가의 다름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자유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치 세력과 이에 협조하는 언론 및 빅테크 기업들의 카르텔 바로 이 카르텔의 진정한 완성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여기에 중국 공산당 등 외세의 개입으로 이제 미국은 국가 해체의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지금 눈에 잘안 보일 수 있지만 중국에게 수탈당할 일만 남아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트럼프가 만약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sns상에 많은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첫째 펠로시의 발작적 행동에 이면에 있는 민주당과 딥스테이트 세력의 공포감이 분명 그들 나름의 어떤 트럼프에 관한 고급 정보에 의해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지난 1월 7일 연방통신위원회가 비상경보시스템을 점검했는데 통신사, 방송국, 라디오, 유선 비디오 업체 등 유사시 비상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시설에게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산몰수 등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고시했는데 이거는 평상시와 분명히 다른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1월 16일 이후 미국 전국의 민병대들이 무장을 한채 모임을 갖기로 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트럼프의 침묵이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일 것입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헌법상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은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만약 어떤 선택을 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할수 있는 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정말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라버렸는지 앞으로 며칠이 그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